얘가, 얘가, 자, 이 스위스 동사가 이쪽에 무슨 뜻이냐면,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명령, 주장, 제한, 요구, 명주제요. 이런 동사 나왔어. 보통, 바로, 이 신영어에서는 슈드가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사이에.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가 나오고, 주어원 나오고, 주어투가 나왔는데, 3일치 단순이 되도 불구하고 로브지가 안 나온 이유가 있었죠. 제모의 음, 뜻이 뭐뭐 뭐 해야 한다고 당의와 의문을 갖다 자, 그들보고뺐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뭐해야 된다고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고 자, 뭐를? 얘네들이 뭐야? 영재들이겠지? 영재들. 재능있는 아이들이니까 영재들이지. 덕포스 형사야. 재능을 아, 갖고 있는 아이들에서. 영재들을 위한 영재들을 위한 특수학교 가야 된다고. 자, 밥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선행사라고. 특수학교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가 나온 거 맞죠? 외화. 자, 뒤에 는 뭐가 나왔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친구 내려갈 때 그냥 그 특수학교에서 그는뭐할수 있어? 발전시킬 수 있어.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들이겠지. 그의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 뭐로? 수학에 대한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 됐냐? 음. 자 문제는 빨간색. 제가 네, 여기서 지금 음. 내가 얘기한 게이예요 대절이잖아요. 이거. 저를 뭘로 바꾸려고 부모 바꾸려고요. 해 대절은 그럼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꾸려 이거 써주는 i 뭐? 인시스트 대절은 인시스트 오늘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주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호 동사만 잘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이니까 전치사 오이 나왔어. 요 과정을 통해하니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목조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목조가 나와야 되니까 오, 고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잉이 똑같아요. 고잉2, 어, 스페셜,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몸을 써주면은 의미상의 요거는 써요. 벤니어, 위드, 썬. 오빠 스페이스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수유기 목적이 다 반응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들이 가는 거잖아요. 또 아빠잖아요. 아빠가 주장했던 게 아들이 결국 어디 영재학교 갈 곳, 특수학교, 그치? 영재들을 위한 특수학교 갈 곳을 주장했던 거니까. 여기 뭐가 된다는 가알수 있어? 의미상 유뭐가 된다는 가알수 있어. 그죠? 됐니? 응? insist on ing, insist 대처. 대처 속에는 자, 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의미일 때는 반드시 슈가 생략된 원형이라고 그러 원형. 응. 원형이 나오는 웃지 마. 됐어? 어. 자, 여기